안녕하세요 흔한 공고생 인처입니다 이번에는 서드나텍에 나오는 기본 칼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도면에 대고 칼로 그어 표시를 해주고 드레멜로 칼의 날을 잘라줄 겁니다 드레멜로 아크릴을 자라다보면 가루가 튀는데 겁나게 뜨겁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긴팔을 입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안한다고요? 어쩌라고요? 칼의 날을 갈아주고 왜 있는지 모르는 홈을 파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칼의 날 부분에 사포질을 해줍니다 칼의 날은 끝났습니다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줄겁니다. 아이스크림 막대들을 꺼내주고 신선하지 않는 아이스크림 막대는 치워줍니다. 이건 평소에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막대입니다. 순간접착제를 바르고 층층이 쌓아줍니다. 도면을 붙여주고 잘라줍니다. 더럽게 비싼 실톱이 끊어져서 다이소톱을 들고 왔습니다. 칼로 모양이 맞게 잘라줍니다. 상남자는 칼을 쓸때 칼을 든 손은 장갑이 필요 없고 칼에 베었습니다. 밴드를 붙이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어린이들이니 안전하게 양손 다 장갑을 끼고 작업하시길 바랍니다. 드레멜로 표면을 다듬어주고 회로가 들어갈 부분을 표시해주고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잘라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옆에 놓아주고 다시 잘라줍니다. 아이스크림 막대 2개에 아까 만들었던 것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크기에 맞게 잘라줍니다. 납땜을 해줍니다. 글루건을 이용해서 회로들을 붙여줍니다. 배터리를 끼워주고 스위치를 켜보면 불이 잘 들어옵니다. 이제 뚜껑을 덮어주고 모양이 맞게 잘라줍니다. 반대편에 배터리가 들어갈 구멍도 뚫어줍니다. 최종적으로 모양을 만들어주고 브러쉬로 먼지를 털어줍니다. 이제 가드 부분을 만들어줄 겁니다. 처음으로 이 부분의 명칭이 가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들기가 이렇게 공부가 잘 됩니다. 글루건을 써서 만들어준 것들을 붙여줍니다. 칼의 손잡이 부분을 라카로 칠해줍니다. 칼은 도색을 하고 나서 박스에 고정할 수 있어서 편합니다. 이제 마스킹 테이프를 떼주면 완성입니다. 손잡이에 끈도 감아주고 고리도 심어주었습니다. 흰색과 파란색 LED가 있고 둘다 키면 하늘색이 됩니다. 사실 이 칼은 선물로 드리기 위해 만든 칼입니다. 그리고 칼을 받으시는 분이 크림파스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양파를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를 썰기 전에 자세를 한번 잡아주고, 썸네일도 한번 찍어주고, 썰어 줍니다. 장식용으로 만든 칼이어서 그런지 전혀 썰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약간 빠르게 크림 파스타를 해볼겁니다 대충 재료들을 꺼내주고 마늘을 썰어주고 양파를 썰어주고 손가락도 썰어주고 베이컨도 썰어줍니다 페투치네 면이라고 스파게티보다 넓적하고 넓은 면이 특징인 페투치네는 중후한 느낌의 크림 소스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냄비에 면을 넣어주고 올리브유 약간 소금 약간을 넣어줍니다 냄비는 옆에 치워주고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올리브유를 둘러주고 마늘을 약간 볶아줍니다 어느정도 볶아지면 아 탔네? 어쨌든 베이컨을 넣고 양파를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에 휘핑크림과 우유를 부어주고 면을 넣어줍니다. 마무리로 파마산 치즈카루, 후추, 체다치즈를 넣어주고 섞어준 다음 파슬리도 뿌려주면 더럽게 맛없습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그럼 빠이! 저는 이런 채널입니다. 이 녀석 은근히 재밌는 녀석이다 하지만 구독해주시고 재미없다면 살포시 밟고 지나가주세요. 시간이 좀더 남으신다면 제 영상 다른 것도 봐주시길 바랍니다. 끝!